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 법인 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 제33조 법인 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750조는요. 우리 시험하고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문자 고위 손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별도로 치러봤습니다. 제 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사업하거나 을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9조 영리법인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